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화이 입니다 전 시간에 그 애터미가 초고속 성장을 한 이유 아 첫번째가 그 상식을 깬그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여러분들 그 그냥 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우리 회사 보니까 는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미 주변에 많은 분들도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란 것은 그냥 싸고 좋더라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그냥 사실은 그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두 번째 이면에 또 하나의 또 초고속 성장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플랫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생경해요 그거는 뭐 아마존이나 뭐 이렇게 뭐 못해도 카카오톡 이라든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같은 거뭐 이런 아주 공룡기업들이 하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뭐 플랫폼 그이 플랫폼이라는 거 자체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컨텐츠 뭐 빅데이터 플랫폼 요것만 알면은 아, 누구라도 설명이 가능한 건데 아,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좀 알지 우리 뭐 나이 드는 사람들이 그거 설명하기도 뭐하고 뭐들러는 봤나 그랬더다드러는 봤다 고 그래요 이게 뭐 5,6년 전서부터 이제 부상하기 시작해서 일반인들도 플랫폼 그래 그게 뭐 플랫폼 그러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초고속 성장한 이후 두 번째가 사실 그 이면에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어 이렇게 됐다는 걸 갖다가 플랫폼 플랫폼 하는데 플랫폼을 잘 몰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랫폼을 갖다가 알기 쉽게 얘기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 소비자들이나 사업자들 또 예비사업자들, 이러신 분들한테 그거를 설명해 줄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현학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컴퓨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는 굉장히 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시는 법을 어 제가 누구라도 알아듣기 쉽게끔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연구를 해 봤는데, 어, 저희 딸이 그 12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 그 컴퓨터 이런 이런 그 I T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앱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모바일에서 뜨는 그 광고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디자이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이 그 콘텐츠 콘텐츠 그러는데 프랫폼프랫폼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리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그 아, 아빠 나이에 되신 분들이 그냥 이해하려면은 어 그냥 관심거리 뭐 재밌거리 우선 낚시를 가갖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옆에 있는 젊은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TV 저기 PD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컨텐츠가 뭐냐고 그러고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세미 세일즈 마케팅 플랜 책자 출시 4월 16일 애터미 반판매사 시작에 맞춰 마이크로가 기획부터 탈곡까지 직접 참여한 32페이지 책자가 출시됐습니다. 스케치북처럼 위로 넘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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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없으면 5,4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구독을 하고 들어 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그 컨텐츠를 갖다가 생산하는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크리에이터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잠깐 영어 를 쓰니까는 나도 모르지만 상대도 모르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도 아는 척은 한 모르면 무식한 것 같으니까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플랫폼 플랫폼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다 영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냥 대충 그런 거야 뭐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것들 뭐 아마존 같은 것들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이렇,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좀 어, 여러분들은 깊숙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컨텐츠 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기 이 때문에 그 플랫폼을 갖다가 자기가 하는 사업인데 자기가 사업을 얘기를 못해 그러면은 뭐 본인도 답답하겠지만은 듣는 사람도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기왕이면은 있어 보이게 제대로 좀 알아, 아는 사람 어우 저 사람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래야지 신뢰감이 가고 그래야지 더 이렇게 접근하고 알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나도 몰라 근데 플랫폼이라고 내가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는 법을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에, 다행히 또 우리 딸내미가 또 그런 일에서 또 12년 동안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이표 예, 하나 작성하는데 지금 한 1개월을 이렇게도 그려봤다 저렇게도 그려봤다 했는데 요거 이상 더 이상의 그게 없으니까 요거만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아시면 됩니다 정의로 보면은 우리 절대품질 절대가격의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생필품이에요 그것도 그 생필품의 가장 메리트는 재구매율이 100% 어, 뭐 브랜드를 바꿨을 수는 있지만은 어차피 치약 떨어지면 여러분들 뭐 내가 깝깝해서라도 당장에 슈퍼라도 가서 하나 그뭐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필품이 갖고 있는 게재구매율이 100%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연금소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분을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소비한 그 경험을 그냥 나만 쓰면은 그냥 캐시백 받고 뭐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제품 싸겠으니까는 그거 자체가 이익이지만 근데 요거를 갖다가 그 흔히 얘기하는 공유와 연결 그러니까 우리 입소문과 자랑을 갖다가 이그 플랫폼에서는 공유와 연결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유만 하면은 돈이 안되고 연결을 하면은 돈이 되는 겁니다 돈이 돼도 그냥 이만저만 되는게 아니고 많이 된다는 그 부분을 그래서 공유와 연결까지를 시키면은 어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또 이렇게 무한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은 그게 연금 수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게 3 대까지 간다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그게 그래서 했는데 그 플랫폼하고 나하고 무슨 맘이? 그거를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 회원 소비자들한테 네트워크 구조상 그렇게 플랫폼 갖다가 저희한테 불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당당한 플랫폼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플랫폼 사업자 주인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정의를 갖다가 내려 주셔야 되겠죠 저보다 더 쉽게 얘기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주머니도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뭐 이런 거야 그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됩니다 그냥 공유와 연결 그 중요한 단어들 있잖아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쓴 소비 경험을 공유만 하면 돈이 안 되지만 연결까지 시키면 돈이 된다 나랑 똑같은 사람을 갖다가 나같이 어 이거 진짜 물건 좋고 싸네 어 그래서 진짜나 이거 써야 되겠어 우리 집과 다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만 연결만 된다 그러면은 차곡차곡 연금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게 아니고 그 전달 받은 사람도 또 그분들은 그분은 또더 마당발이야 그래 갖고 더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하면은 그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받겠죠 그럼 권리를 갖다가 이 권리소득이 될수 있는 거를 갖다가 회사에서 어 부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업자들은 정의를 그렇게 안 내렸다든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렇게 그냥 표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거를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까깝해지기 시작하죠. 그데그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 컨텐츠라는 거하고 빅데이터라는 것만 알면 플랫폼이 바로 떨어집니다. 컨텐츠라는 것은 뭐냐면은 에, 뭐, 뭐, 내용 목차 뭐 이런식으로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관심거리 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 tv pd 같이 그런 사람들은 볼거리 관심거리 볼거리 먹거리 꺼리가 되는 것들이 속에서 컨텐츠입니다 근데 그걸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믿깁니다 근데 먹거리나 그런 관심거리나 이런게 별로 관심을 못 끌어요 그러면은, 뭐, 썰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는 아주 파격적인 거. 누구라도 그냥 혹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한 10년 전에 에, 카카오톡에서 무료 문자 전송. 그거 무료로 준다고 그러길래 그 걔네들이 저한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걸 무료로 줘.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안 썼거든요? 안 쓰다 보니까 너무나도 깝깝해갖고 나중에 쓰다 보니까는 이제는 카카오톡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최소한 한국에 살면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카카오톡안안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서도 6개월 버티다가 지금은 그냥 대래뭐 그럴 거나 말거나 그냥 쓰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그냥 지금 몇 천만이 됐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쓴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 사람 중엔 그러니까 몇 천만이 되다 보니까는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미끼 자체가 관심거리 자체가 무료 그러니까는 공짜 그러면 양잿물도 먹는 게 사람 심리인데, 어 그냥 무료로 준다니까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서버팅 너무 좋아 고마워 그러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끼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무료라는 그 공짜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냥 확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그뭐 그 카카오톡 가입을 하려 고 그러면 여러분들 또뭐 그 이렇게 전체 동의 뭐 이런 거 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아 카톡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체동이 뭐 이런 걸 누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저에게서 제 신상이 그쪽에다가 다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소비자는 왕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고 있고 뭐 오비 맥주를 먹거나 뭐 그거보다도 하이트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선택권이 많지 않았을 때는 소비자는 왕인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고마워 그리고 쓰긴 하지만은 어 실, 실제적으로는 저는 그, 그 대가로 거기다가 에신상털기를 갖다가 이미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는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은 저는 에, 소비자면서도 그들의 밥이 된 거죠. 에, 소비자가 왕이 아니고 소비자는 밥이 된 겁니다. 근데 나는 그냥 당장 써요. 자그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쿠, 쿠팡 같은 경우도 빠른 배송,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승리급한 사람들은 어딨어요전 세계에. 그래서 이렇게 고도성장도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빠른 배송. 오늘 시켰는데 새벽 1시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 너무나도 빠르니까 그 오, 택배를 갖다가 내가 뭔가를 갖다 시, 어, 꼭 갖고 싶은 거를 시켰는데 그게 그냥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딱 왔다 그러면 그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냥 싹쓸이하다시피 돼가지고 지금 어, 매출이 그 로켓 배송 그거 하나 가지고 매출이 지금 30조에 육박합니다. 불과 몇년 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믿기가 그 좋아야지 로켓 배송 무료 뭐 이런 믿기가 좋아야지 에 빅데이터가 모이자 뭐 신상 털기가 빅데이터 거든요 우리는 털린 사람이고 그걸 모은 사람은 플랫폼 주인들이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사람들 갖다 천만명이 넘으니까 애니팡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카카오택시 카카오 뭐 카카오만 붙이면 다 돈이에요 그것도 그냥 그냥 돈이 아니고 떼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뭐 카카오 뱅크까지 해가지고 이제 은행 업계가 흔들거릴 정도로 이런 시대까지 됐어요 근데 그러, 그렇다 그러면은 자 미끼 컨텐츠만 잘 써서 신상 털기가 제대로 돼서 빅데이터만 모였다 그러면 은 그게 빅, 예, 플랫폼을 구성한 겁니다 제프 베이저스라고 아마존의 그 사, 회장이 그 64년생 밖에 안된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뭐몇년 전에 이혼할 때 위자료로 43조를 지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가 터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밥만 됐을 뿐, 아, 고마워. 그러고 쓰면서 우리는 밥이 된 거예요. 신상 탈탈 탈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프로포믄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유와 연결, 그리고 뭐 무료를 갖다가 먼저 주고, 미끼를 먼저 던지고, 우린 덥썸 먹고 하다 보니까 우린 고마워. 그러지 않습니까? 빨리 배달해 주시고, 싼 물건 빨리 배달해 주고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아주 즐거워 하면서 고마워 하면서 신상은 다 털린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냐 그 부분을 정확히 이제서부터 인식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우리의 믿기, 우리의 컨텐츠가 뭐냐면 창업초소부터 지금까지 절대품질 절대가격 이에요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절대품질 상대가격이 상식입니다 명품이 10만원짜리가 뭐 10만원짜리 명품 명품이라고 보겠습니까 100만원 대형 명품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는 그냥 물건을 워낙에 잘 만들고 너무 절대 품질인 거를 절대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상식에서 어긋난거니까 싼게 비지떡인데 여기는 제품이 아주 좋으면서도 싸니까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다는 거를 믿게끔 하는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우리는 써보고 우리가 해보니까 진짜 믿음이 오니까 남들한테 권하기도 하나도 꺼릴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 보는 거 없고 나한테 전달을 했는데 전달을 할때 아유 저 아메이처럼 세 배가 비싸 세 배가 비싸면은 아무래도 부담도 느끼고 또 아는 사이인데 또 거절하기도 뭐 하고 이런 건데 우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익이 되는 얘기고 그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얘기라 하면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그분들이 오 어, 오케이 나도 그럼 소비자가 될 거야. 아니야? 그랬더니, 어,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사업을 어떻게 하니까 두 사람만 전달해. 두 사람만. 누구한테 파는 사업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쓰, 내가 쓰는 거, 내가 쓰고 우리 삼, 사인 가족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한 달에 뭐못 써도 5, 60만원 생필품이니까, 5, 60만원 많이 쓰는 데는 한 100만원까지도 쓰니까, 요즘 물가가 막 이래갖고, 쓰는 거니까 너도 그렇게 해서 두 사람만 그렇게, 두 사람, 두 사람만 이렇게 전달하고, 어우, 또, 그런 분들 많으면 더 많이 전달하면 나보다 더 수익이 더 많이 가겠네. 그런 원리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컨텐츠입니다. 아, 소액에서 믿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지금 뭐 그걸 잘 모르고 그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써보신 분들 중에 에터미 제품 좋, 좋고 싸다는 건다 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대대손선3 대까지도 수익이 되는 연금 수익이 된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해서 콘텐츠 그래서 저희는 지금 1300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00만의 빅데이터가 되니까 저희는 당당한 플랫폼이에요 그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그 쿠팡이 30조를 했어요 30조를 했는데 지금 누적 인원이 어, 빅데이터 구성한 게 900만입니다 우린 1300만 그것도 글로벌입니다 쿠팡은 국내에서만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글로벌로 해 가지고 지금 나갔는데 글로벌로 1300만인데 우리 지금 2조 2천억 했다고 그러고 막어 지금 난리가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쿠팡은 30조를 했어요 국내에서만 했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거기에는 이제 그 다단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 워낙에 깜깜 시장이기 때문에 그 깜깜 시장을 다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제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 쉽게 제가 저는 가급적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어렵게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만 그 지금 요 화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자꾸만 연습을 하다 보면 은 쉬워집니다 똑같은 구성을 갖고 있는 저희도 당당한 플랫폼입니다 자신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의 플랫폼의 원점입니다 그때 당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다이거지고 다니면서 잘 씻고 다니면서 그냥 입소문과 자랑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유와 연결을 갖다가 스마트폰이나 다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가 달라진 거지 실제적인 원조는 네트워크 원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다단계다 그래서 편견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그거만 그 안개만 이렇게 거쳐만 주는 역할을 갖다가 하는게 우리의 네트워커들 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결론로 얘기하면은 자 우리는 당당한 콘텐츠를 가지고 그래서 빅데이터도 지금 천, 1300만 글로벌리 1300만이 모인 당당한 거대 플랫폼입니다 이제 이게 더확장이 되는 거 근데 근데 그 그게 뭐가 틀리냐 근데 자 카톡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들 열심히 이용하고 신상 털리고 카톡에서 쓰는 카카오 택시 카카오 네비 열심히 써주면서 그 광고 봐볼 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봐주면서 그래서 카카오한테 예, 돈을 벌려고 러는데 카카오톡이 우리한테 돈을 저기 주는 일은 없어요 자기네들 아마존이 저희한테 돈준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저거라고 쓰더라도 쿠팡이 우리한테 돈 주는 거 있어요 뭐 1% 뭐정립을해 준다고 그러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그 별별일도 없더라고요 그거 온화 세월래 맨날 쿠팡만 쓰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희는 그 10%씩이나 되는 거가 어 캐시백이 되지 않습니까 뭐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30만 pb 를난 10년을 썼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거 없건데 근데 30만 p b 큐를 갖다가 갖추고 그 다음에 나두 사람만 30만 30만을 쓰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그거를 그분들이 모르고 그냥 자기만 출장 써서 그런 거니까 그것만 깨쳐 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가까오도 우리한테 주는 거 없어요 그 편익을 준 거죠 무료 문자메시지 전송 뭐 이런 뭐 이런거에 대한 편익을 준거고 그 다음에 로켓 배송도 빠른 배송을 줬다는 그 편익을 준 겁니다 그거 외에는 실제적으로 현금이 주거나 뭘뭘 뭘 주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진짜 좋은 제품 좋게 싼싼 싼 물건을 갖다가 그것도 생필 품이니까 매달 쓸 수밖에 없는 하루라도 떨어지면 깝깝한 그거를 갖다가 쓰게끔 아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여태껏 이렇게 13년 동안 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카카오톡이나 로켓 배송의 그 쿠팡하고 다른 점은 아주 확연히 차이나는 점은 뭐냐면 은 우리한테 개인 플랫폼으로 불화를 안 했다는 거죠 그들은 근데 우리는 우리 사업자들이 애터미 본사로부터 개인 플랫폼을 갖다가 개인 플랫폼의 주인으로서 그걸 불화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처음 하면서부터 사업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지금, 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어, 나 그냥, 그래. 친구 말 듣고, 그래. 나도 한번, 치약 진짜, 진짜 좋더만, 칫수 진짜 좋더만. 그래서 하나씩 바꿔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내가 무슨 사업이야. 그냥, 그냥, 나 그냥 내 하는 일나 열심히 할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물건만 쓸게. 너 쓰니까 진짜 좋더만. 이런 사람들이 100명 중에 92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 저나 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건 사업이야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야 이렇게 비전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8명 8% %입니다. 그들끼리 이 많은 돈 약한 2조 라 그러면은 2조 2천억 이라 그러면 한 거기에 35% 얼마입니까 한 8천억 9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소득자가 200만원 이상 소득자가 월 200만원 이상 소득자가 지금 만명을 돌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자고 하는 사업설명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그 8%가 되는 우리 사업자들은 공유와 연결을 시켜서 또나와 같은 사람을 또 소비자들 만들고 사업자들 만들고 그 과정을 해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받는다는 거 그럼 그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초고속 빠른 시일 내에 초고속 성장한 이유는 첫 번째 그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상식을 깬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현실화 시킨 거가 뭐단역고 그 1등이겠죠. 그게 없었다면 플랫폼으로 전개까지도 힘들었겠죠. 근데 그게 되니까 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가지고 컨텐츠로 구성해서 그 컨텐츠로 빅데이터를 모아서 지금은 당당히 플랫폼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타 회사들이 타 기존에 몇십 년씩이나 했던 그 이런 네트워크 업체들이 저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메이도 못 따라옵니다. 아메이는 절대 품질 상대 가격이죠. 따라오긴커녕 거기서 지금 답보 상태일 수밖에 없거나 저조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네트워크 업체 중에서도 오로지 애터미만 절대품질, 절대가격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가 있고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그 플랫폼은 더 융성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좀 이렇게 가급적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더 쉽게 그냥 아줌마님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게 하는게 사업 설명입니다뭐 이렇게 사업 설명을 너무 거창하게 심호 하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이 바보야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자 어차피 쓰는 생필품 갖다가 어 싸게 쓰면서 그러면서도 수익이 되게끔 써야지 이게 플랫폼이야 그리고 플랫폼 권한은 우리가 받았다니까 우린 권리 소득자 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초고속 성장 이유 그두 번째를 갖다 남들은 쉽게 표현한다고 제가 했는데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사업 설명하고 누구한테 전달할 때 유용한 그걸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